아 예. 예, <웃음> 들었습니다. <웃음> 아, 제가 여기 왜이러 일하는지 아주 급한 이메일 와서. <웃음> <하잖아. 웃음> 미션이요. 저번에. 예. <웃음> 네. 성공하시면 네. 어, 일정 금액에 있는데 원하시는 걸 바로 주문해 드릴 요 그래서 <웃음> 여기서 바로 주문는 결제까지 아 그러세요? 아꼭 성공하시길 아,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다니플러스이고요 <웃음> 제가 여기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로클리세이션팀에서 일하고 있고 음. 어, 일한 지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다 들으면 안 되는데 질문은 이렇게 받았을 해볼게요. 지금은 거는 제 지금은 지금이제이션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고 어, 또 좋은 게뭐 세계 여러 나라 어, 사람들 여기 같이 일하니까 마음에 들어요 힘든 순간은요 갑자기 업무 많아질 때 그거는 가끔은 좀 힘든데 그래도 보통 좋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스마일 게이트 메가 버튼 제가 독일에서도 개인 회사에서 잠깐 일했는데 그때까지 일하는 한국 친구가 여기 스마일게이트에서 한일년 전에 일하고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독일 사람 한명 필요한다. 한말할줄 아는 독일 사람.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고, 저 그때 너무 구한 중이라서 지금 바로 면접으로죠 <목소리>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팀에서 나의 별. 제 별은 제가 봤을 때 한국 게임도 해봤고 영국 게임도 해봤고 독일어로도 게임 해봤으니까 LQ. 제가 LQ에 좀 담당했다니까요. 특히 월화. 목금 독일어는요. 한국보다긴 단어 되게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제주도 워크숍꼭정 경치만 할까요? 한국 식당에서 원래 뭐 2만원, 2만5천원 정도내도 유럽 스타일 파스타 아니고 맛은 좀 별로예요 근데 여기, 여기 회사 식당에서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파스타 할때 항상 파스타 먹어야지 생각하죠 그래서 그 파스타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이해. 어, 이해라고 하면 돼요 게임이해 한국문화이해 독일 문화이해 예를 들면 어, 추석 같은 거는 독일에서 없어요 근데 추석 같은 이벤트 아잖아요? 그래서 추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때 대체 좀 비슷한 이벤트 만들어야 되고 한 번에 게임에서 팥빙소 팥빙소 나왔는데 그것도 독일에서 없어요. 아쉽지만 팥빙수 어, 대신 뭐 아이스크림 이벤트 뭐 이런 거다 해야 되고 그것도 아이칸이랑 좀다 맞춰야 돼요. 여기 온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좀 중요한 업무 잡고좀 자유 줬으니까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되게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바보같은 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바보같지 않은 느낌을 만들어서 이렇게 답장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한국에 온뒤 한국에 온뒤 당황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당황, 당황하나? 뭐였지? 죄송합니다. 좋은 거말잘 못합니다. 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한테 얼굴 작다고 들었는데 욕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정도 뜯을 것데 띠자. 여기 진짜 괜찮아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게임 좋아해서 어 지금 여기 게임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진짜... 기뻐요. 좀다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고 직원들도 좋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게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업무좀 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직원을 낼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가습니다 그럼 미션 성공하신 것 같아가지고 원하시는 거를 10만원 이내로 고르시면 지금 바로 주문해 드릴게요 <웃음> 네? 아니면 어, 지금 고르시면 바로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의사였으니까 좀. 네. 집 주소로 보내 주면 지구 아, 네. 내기 한번 메시지 넣어. 아, 네, 바로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웃음> 너무 갑작스럽게 하는 거 같고. 네. 것 좋습니다. 아싸. l o c a l i z a s 이빠이